네, 저는 레이갈렌다 안정동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는 6세 미만이 영유아의 경우에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대부분은 유아 카시트를 뒷자리에 장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또 반려견 인구가 천만이 넘어서면서 반려견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꽤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 운전 중 운전자는 수시로 고개를 돌려서 뒤쪽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만 운전 중 고개를 돌리고 뒤쪽을 살펴본다는 것이 위험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 중 앞쪽을 주시하면서도 편하게 뒤쪽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잠깐 동튜뷰! 4차 이리와! 동 t 비 오늘은 차차도 같이 왔어. 달리고 있는 차를 보면 가끔 뒷자리에서 머리를 내민 애완견들을 심심찮게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애완견들이 창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이유는 바람 냄새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지만 이런 행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보는 영상은 호주 멜버른의 한 터널이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개한 마리가 창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내려 미끄러지고 이 때문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인데 생각보다 이와 유사한 애완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 나 같은 경우는 애기들을 태 올 일이 없고 대신 우리 차차를 가끔 태우고 다니는데 얌전하게 있긴 하지만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어서 차가 정차했을 때 잠깐 고개를 돌려서 살펴보곤 하는데 만약 아주 어린 아기나 연세가 꽤 드신 노인분들이 뒤에 탑승 중이라면 운전자는 운전하는 내내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뒤쪽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괜찮지만 놀리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더 좋고 또 여기 보는 것은 작은 와이파이 무선 미니카메라인데 15,000원에 구매를 했어. 카메라 전용 어플을 다운받으면 와이파이를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볼수 있도록 돼있어 나는 이 카메라를 뒷자리 천장에 여기 손잡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할 건데 카메라를 잡아줄 것이 필요해서 이걸 준비했어 뭐냐면 자전거 핸들에 설치하는 스마트폰 거치대인데 카메라를 여기에 이렇게 끼워서 손잡이에 고정을 시킬 거야 스마트폰 거치대를 천장 손잡이에 걸어서 고정을 시키는데 카메라의 각도를 맞춰야 하니까 꽉 조이지 않을게 다음 스마트폰 거치대 가운데에 카메라를 끼워 넣고 스마트폰의 어플을 실행하면 카메라가 비추는 곳의 영상이 스마트폰에 나오고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서 맞춘 다음 꽉 조여 고정해주면 되는 거야 차차를 뒤에 태우고 앞자리에서 확인을 해볼게 차차가 얌전히 앉아있네 어때 이젠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편하게 운전에 집중할 수가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가 반려견이 차차와 동행하면서 가끔 불편함을 느꼈었는데요. 어린아이나 고령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도 들 계실 텐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때와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